나는 증권사 직원이다. 소위 브로커다. 2000년 대구에서 서울로 발령받았다. 본사에서 근무했던 터라 주식매매를 하는 일선 객장 직원은 아니었다. 당시 입사 3년차였던 나는 증권회사 직원이었지만 주식매매에 대해 거의 무지아니었다 3년간 받은 월급은 술값으로 그리고 지점에 근무하던 동기녀석이 찍어준 한빛은행이란 주식으로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던 상태였다. 그러면 어떠하랴 내 나이는 젊었고 다음 달에도 어김없이 월급은 나왔다. 그러다 지점으로 발령났다. 본사와는 사무 분위기가 달랐다. 아직 신입에 속하고 주식 매매라곤 하나도 모르는 시골 촌놈이 할수 있는 거라곤. 객장 내 생수나 나르고 선배들 상담하는 것을 흉내나 낼 뿐이었다. 한두 달이 흐르자 아에게도 고객이란 게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그분들은 내가 초차인지도 몰랐을 테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초차였으리라. 솔본구 새로운 기술이 몇만원 할 당시였다. 나는 그나마 깡대고 있게 잘 해냈다. 영업은 신통치 않았지만 나름대로 적성에 맞는 듯 했다. 마치 내가 펀드매니저가 된듯 여겨지기도 했다. 고객과 숨막히는 분쟁이 있을 때도 주가가 폭락할 때의 고통도 다 그렇게 견뎌내면서 슬슬 주식쟁이로서 자세가 잡혀나가기 시작했다. 고객들 중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손실이 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계좌가 항상 마이너스란 점이었다. 일정 금액 한도로 직원도 매매를 할수 있었다. 사실 장도 하락세로 돌아서 있었고 내 자신의 무지함이 더 컸으리라. 그때는 그야말로 과학적 접근이나 가치 분석 따위는 잘 몰랐다. 그저 좋아 보이면 살 뿐이었다. 같은 회사 내의 아가씨와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우리 사주가 들어있는 계좌를 선선히 맡겼다. 3천만 원쯤 된것 같았는데 잔고를 60만원으로 만드는데 딱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까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 없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남은 종저돈을 삼성전자를 샀다. 가지껏 묻어두지 뭐. 이런 심리였다. 그러다 911테라가 터졌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아침부터 밀려드는 전화와 시퍼런 하안가들이 심장에 내려 꽂히는 듯했다. 그렇게 몇주정도가 지났다. 고향에 내려갔더니 결혼을 하라고 한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삼성전자라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이 역시 거의 큰 폭의 마이너스였다. 결론은 결혼은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였지만 부모님은 완강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강남의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강남의 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다. 보증금 5,5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나의 신혼은 시작되었다. 이미 와이프는 예년 전쯤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결론은 내돈 2,500만원과 회사용자 3,000만원을 합해서 월세방 5,500만원이 다인 셈이었다. 물론 통장에 예금 따위는 없었다. 반지 알아서 빚이 없는 방이었지만 퇴근하면 반겨주는 와이프가 있어서 행복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마누라도 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고금리에 카드 현금 대출 1,000만원이 있었다. 물론 주식으로 다 날려먹은 깡통인 채였다. 이번엔 마이너스 통장이란 걸 써보게 되었다. 신용 상태가 그나마 괜찮고 했던 터라 2천만 원이 일주일 만에 튀어나왔다. 그래 이걸로 벌떡 일어나는 거야. 나라고 대박 없겠어? 하지만 그리 시장은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여전히 매매는 엉망이었고 반토막 나는데 넉 달도 안 걸렸다. 이때쯤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뭐 증권사 콜센터의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다. 그렇게 한네달을 다니다가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오더니 애기가 유산이 되었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닌가 갈수록 태산이었다 와이프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다시 매매를 했지만 거의 올인이다 되어갔다 드디어 와이프가 나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난리가 났다 그러던 와중에 고객과 마찰도 생겼다 정말 죽은 건가 같았다 영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영업부 진짜로 지켜서 정신교육도 일주일이나 다녀왔다 그 당시 대차 대조표를 다시 써보면 자본 잠식에다가 부채만 2천 가까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날들이었다. 주식이 꼴도 보기 싫었다. 하지만 어찌할래 직업상 매일 봐야 하는 것을 그렇게아 이젠 회사를 때려치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조금 일찍 퇴근하고 나와보니 와이프가 마루에서 자고 있었다. 이 당시 와이프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어 배가 어느 정도 불러있는 상태였다. 근데 자는 봄이 어째 이상한 게 배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목을 쭉 빼고 산목 위로는 베란다 문턱 위에서 놓고 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물었다. 왜 그러고 자고 있어? 와이프가 무심결에 잠이 덜깬 목소리로 말했다. 응 하루에 딱 20분 정도 베란다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햇빛 좀 설려고 이러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순간 돌아버리는 것 같았다. 담배 사러 간다고 나와서는 길가 담벼락에서 얼마나 오랐는지 모른다. 내가 이대로 살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다음날부터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 일단 주식으로 모조리 정리하기로 했다. 팔고 났더니 한 200만원 남은 것 같았다. 그걸로 카드 대출 중 일부를 상환했다. 그래도 빚은 3천 정도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했다. 와이프가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사정하여 어머니가 빚을 내서 천만원을 빌려주셨다. 그것도 역시 빚을 갚았다. 어머니가 그로부터 1년 전 반지하라 며느리 고생한다고 에어컨 사라고 준 100만원까지 주식으로 날려먹은 나였다. 미친 듯이 양업에 매달렸다. 고객들 수익 내주기 위해 책을 뒤지고 종목을 찾고 그러다 보니 한달두 달이 흘러가고 나름대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급여가 들어오면 마구잡이로 일단 빚부터 정리했다. 2004년 중순쯤 되니 드디어 빚을 다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 멀었다. 이미 첫째 애가 태어나서 좁아터진 지하방엔 온통 기적이 널어놓을 만한 곳도 없었다. 이사를 가기로 했다. 5,500만원으로 갈 데는 한 곳도 없었다. 그날 저녁도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을 보고 있을 때였다. 와이프가 오빠 사실 나 3천만원이 있어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줄 뻔히 알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오빠 이건 우리 마지막 종잣돈이잖아요. 이거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집안 보태주고 남은 마지막 돈이에요. 이것마저 주식으로 날아가게 할순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날도 좀 울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1억짜리 전세로 경기도로 전세를 구해서 들어갔다. 2005년이 밝았다. 내가 먼저 와이프에게 얘기했다. 오빠 주식을 해야겠다. 주식해서 돈을 잃는 고통보다 작은 희망 하나라도 품지 못하고 사는 게더 고통스럽다. 착한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같은 개인이 부를 증식하는 방법 중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1600만원을 들고 시작했다. 어떻게 매매했는지 뭘 사고 팔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미 난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상한가에도 기뻐하지 않고 하한가에도 소주잔을 기울이지 않았다. 매매기간 중단한 번도 상한가를 먹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단한 번도 하한가를 맞지도 않았다. 작전주를 하지도 않았고 테마주를 사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익은 배로 튀기 시작했다. 이미 주식 영업하다가 싸운 노하와 예전의 지옥 같은 고통으로 어느 정도 마음 수양은 돼 있는 상태였다. k 워, 케이드.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다시 한번내 마누라와 새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도박을 하지 않으리다. 하여간 11월 말이 되니 잔고가 1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정확히 열배였다 미련 없이 계좌를 정리했다. 남양주에 새 아파트를 2억 1천에 계약했다. 등기비 내고 인테리어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 3천 정도 남는 것중 어머니 1 천만 원 드리고 나니 2천만 원이 남았다. 4년 전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이던 재정이 어느새 2억 원 중반으로 돌아서 있었다. 명의를 공동명의로 와이프랑 했는데 이 친구가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을 보고 얼마나 오는지 아주 미약한 약간의 성공을 자랑할 의도도 그리고 나름대로 고생했네 하는 자만심도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이나마 이제 숨을 쉬게 된 것도 시장이 도와주었으며 착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다시 2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하려 한다. 올해와 같은 수익은 내 평생 다시 바라지도 않는다. 2%면 어떻고 5%면 어떠하랴. 앞으로만 나아가면 될 것을. 오늘 애기 재워두고 마누라랑 뜨밤이나 해야겠다. 여러분도 관승하시기 바랍니다.